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연간 최대의 게임 행사라고 할수 있는 e3가 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임들이 죄다 기대작돌로 채워져서 나오는 만큼 간과할순 없는 행사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it 전문 사이트인 게임레이더를 포함해서 ign, 게임스팟 등 해외 사이트에서 예측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향후 E3에서 노출될 게임들을 한번 뇌피셜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E3가 개최될 때까지 누구도 알수 없으며 루머도 당연히 섞여있고 지금까지 한번쯤 노출된 게임들로 구성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소니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아쉽네. 유비소프트 부스부터 보죠 이번에 유비소프트는 e3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e3에서는 2017 e3에서 공개한 해상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인 스컬앤본즈와 함께 이미 첫 작품을 출시하고 2008년에 처음으로 떡밥이 공개되었으며 14년만에 2017년 E3에서 트레일러가 공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비욘드 구덴 이블2의 연속선상이 일단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미 정보가 공개된지 수년이 지난 만큼 이번만큼은 발매일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게 되죠 어쌔신크리드의 경우에는 루머나 오피셜 같은 아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2017년 10월에 어쌔신크리드 오리진이 출시되자마자 2018년 6월에 갑자기 후속작 티저 영상 공개 그리고 2018년 10월에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가 전작으로부터 1년만에 출시된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어쌔신크리디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죠 그 외로 유비소프트는 신규 3A 타이틀 공개에 대한 루머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확정되지 않은 루머 편에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일렉트로닉 아츠는 이번 E3에서는 불참을 선언하면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각종 신작 소식을 내던지는 라이브 스트리밍 컨퍼런스인 EA Play 2019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진짜 없네 그래도 E3보다 앞선 시간에 정보를 no! 공개하니 잠깐 no! 넣기로 하죠 최근에 EA 산하의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는 3인칭 액션 게임인 스타워즈 제다이 폴른 오더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는데요 올 11월 15일 한국어로 발매될 예정으로 트레일러에서 공개되지 못한 게임 플레이 등이 EA 플레이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탄 폴, 에이펙스 레전드 등 1인칭에서 3인칭까지 잔뼈가 굵은 개발사인 만큼 자신감 있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임레이더 기사에 따르면 에이펙스 레전드의 추가 확장판이나 타이탄 폴 후속작인 타이탄 폴3 또는 타이탄 폴 세계관의 오프작의 노출을 상당히 예상하고 있단 겁니다 그 외로 매년마다 출시하는 효자 종목이라 할수 있는 스포츠 게임인 매든, 피파, NHL, NBA 라이브와 2014년 출시한 시뮬레이션 게임인 신즈4의 후속작이나 확장팩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네요 앤썸을 통해서 이미지가 매우 낮아진 만큼 이번만큼은 자신감을 회복할 게임을 반드시 하나 이상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블로 떠나는 건 금방일 테니 말이죠 최근 킹덤아츠3로 여태까지 구겨졌던 이미지를 어느정도 만회한 스퀘어 에닉스에서 전세계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역시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거의 90% 이상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2015년 e3에서 티저영상으로 한번 뒤집었었죠 <놀람> 역시 일단 공개부터 하고 만드는 스퀘어 애닉스다보니까 여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게임 플레이 영상까지 노출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티저 영상이 나온지 4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정보 특히나 발매 일정에 대해 슬슬 게이머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스퀘어 에닉스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니 이번 E3에서 제대로 된 공개 일정이 나오기를 희망할 수 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트레일러만 공개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나 킹덤아츠3의 DLC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네요 이번 E3는 사상 최초로 소니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기회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물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5라는 차기 하드웨어 추진에 대한 루머 등이 최근에 쏟아지면서 이번 E3를 건너뛰는 것은 플레이스테이션4만의 마지막 라인업이라서 그런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제일 아쉬운 것은 소니 퍼스트 파티인 너티두개 라스트 오브 워스 파트 2의 추가 내용도 이번 E3에서만큼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죠 그 소식과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번 E3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박스 전문 웹사이트인 윈도우 센트럴 소식에 따르면 엑스박스의 하드웨어 라인업으로 2020년 발매를 예상하는 엑스박스원 차기 콘솔 라인업인 코드네임 스칼렛과 리얼4K 구현으로 여러 사람 놀라게 만들었던 엑스박스원 X의 후속 라인업인 코드네임 아나콘다의 정보가 이번 E3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죠 이미 코드네임까지 공개되었으니 올 E3 콘솔은 엑스박스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경쟁사인 소니에서도 조만간 플레이스테이션5의 소식이 머지않아 들려올 것이라 예상되네요 그리고 최근 3월 GDA 2019에서 구글이 공개한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인 스테디아에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과 엑스박스 전용 월정액 게임 서비스인 게임패스에 대한 신규 업데이트 소식도 들려올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게임에 대한 소식으로는 작년에 티저 영상으로 노출된 헤일로 인피니트의 트레일러 영상이나 게임 플레이와 같은 추가 정보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모든 리소스를 기어즈5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 코얼리션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E3에서 집중도 높은 영상 정보가 더불어 발매 일정까지 공개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작년 E3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개발사인 플레이그라운즈 게임즈 그리고 DMC 외주 개발과 헬블레이드 개발사 인자 시어리 등 5개의 개발사를 인수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었죠 이미 1년이 지난 만큼 이번 E3에서는 이 개발사들을 통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정말 다수 포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랫동안 퍼스트 파티 게임 즉 엑스박스 독점작 라인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엑스박스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번 E3를 통해 살펴봐야 할것 같네요 폴라우 76이라는 기대작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미지까지 동반 하락한 베데스다에게 이번 E3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은 역시 엘더스크롤 6의 공개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며 또한 작년에 공개한 베데스다의 25년 만에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나올 공상과학 RPG인 스타필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길 바랐습니다만 아쉽게도 베데스다의 총괄 디렉터인 토드 하워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이번 E3에서 엘더스크롤6와 스타필드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인터뷰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데스다 자체 콘텐츠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파트너 게임사인 아이디소프트웨어의 둠이터널과 울펜슈타인 영블로드가 어느정도 메꿔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둠 이터널은 시원하게 둠이라는 게임의 리부트를 완성시킨 2016년 발매한 둠 리부트의 후속작으로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된 장비와 지옥으로 변해버린 지구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슈팅 게임이며 울펜슈타인 영블러드는 전작인 울펜슈타인 뉴클로서스의 사건에서 19년 후 오랫동안 울펜슈타인 터줏대감이었던 블라즈 코익츠에서 쌍둥이 자매로 주인공이 변경되는 파격적인 캐릭터 변경을 보여줬 는데요. 이두 작품이 베데스다의 자존심을 그나마 세워줄 수 있는지 E3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달간 닌텐도의 향후 스위치 제품의 후속기기에 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올 4월에 닌텐도 파이낸셜 브리핑에서 닌텐도 회장인 쿠르카와 슌타로에 의해 그런 루머를 부정하면서 일단 이번 e3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닌텐도 발매 예정작으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으며 영국 브리튼 섬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가라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포켓몬 8세대 게임인 포켓몬 소드 포켓몬 실드에 대한 추가 소식과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 예정인 동물의 숲에 대한 디테일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축축됩니다. 2019년 2월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깜짝 공개되어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던 2019년 6월 발매될 슈퍼마리오 메이커 2 2019년에 발매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에 대한 게임플레이나 공식 발매 일정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닌텐도에서 개발중인 루이지 맨션3 파이어 엠블렘 풍화 설월 및 스매시 브라더스 dlc 캐릭터 팩에 대한 정보 예상된다고 게임레이더에서는 전달하고 있네요 서드파티에 대한 게임 정보 공개도 역시 이번 E3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임으로 보더랜드3, 다잉라이트2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이 있는데요 특유의 정신나간 센스로 매니아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올 9월 13일 출시되는 FPS 플러스 RPG 오픈 월드 게임인 보더랜드3는 개발사인 기어박스의 수장 랜디 피치포트가 작년 E3에 정보공개는 없다고 트위터를 밝힌적이 있었고 올 4월에 트레일러와 일부 정보만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E3에서 발매전 게임플레이 등의 추가정보공개가 예상되고 있죠 게임 내 거의 완벽한 파쿠르를 구현한 다잉라이트의 후속작인 다잉라이트2는 작년에 트레일러와 일부 게임 플레이만 공개되고 그 후에 소식이 없었는데요. 워너브라더스 게임즈가 이번 E3에 입회하는 만큼 이번 E3에서 미정이었던 발매일을 드디어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죠.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의 제작사인 CD 프로젝트 레드도 이번 E3에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최근 분기 실적 보고를 통해 올해 E3 2 0 1 9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쇼가 될 것이다며 강렬한 수요를 준비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번 E3에서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드디어 이번 E3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역사적 발매일 공개가 뜰 것이라 추측할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며 발표가 확정된 게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루머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기로 하죠. 최근 유비소프트에서 스플린터셀 시리즈를 디자인한 개발자 클린트 호킹이 유비소프트로 돌아와 2공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준 후 스플린터셀 신작이 출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올 4월 초에 스페인의 ResetEra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루머를 맞춰 신뢰를 얻은 한 유저를 통해 유출된 2019 E3 게임 리스트에서 스플린터셀 신작이 월드 프리미어로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물론 거의 동시간에 올라온 유비소프트의 게임스팟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E3에서 스플린터셀 신작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수요가 높은 어쌔신 크리드 더 디비전 파크라이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스플린터셀 신작이 나오지 않더라도 방금 언급한 하나의 IP가 E3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유출된 리스트 중에서는 디노 크라이시스 리부트라는 뜬금없는 루머도 있었는데요 아이 잠깐만 캡콤의 공룡 나오는 그거? 현재까지 떡밥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게임 시리즈였고 당연히 루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일 나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반응이 이번 E3에서 예상되겠네요. 이렇게 월드게임 축제인 E3가 앞으로 2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만 봐도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E3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